자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2장, 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그리고 로마서 7장, 8장에 대한 강의 선악과 생명나무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선악과 생명나무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 즉 인간은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죠. 어, 성경에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최초로 등장하는 부분은 창세기 2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와 호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어깨에 좁,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실 때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곳을 지키게 하셨는데요. 바로 이 에덴 동산의 가운데 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 2장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신다. 자, 우리는 흔히 에덴과 에덴의 동산을 같은 것으로 보기 쉬운데요. 여기 본문을 보시면 명확하게 에덴이라는 곳의 동방에 동산을 따로 구분하여서 만들고 거기에 아담을 두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 에덴이라는 뜻은요. 기쁨, 즐거움, 복락이란 뜻이고 일부 학자들은 수메르어의 평지를 뜻하는 말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 동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간이라고 해요. 자 이것은 특별히 따로 이렇게 벽으로 둘러쳐진 폐쇄된 정원을 뜻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창설하다는 말은 원래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할때 쓰는 마라가 아니고 이미 있었던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고 세운다는 뜻의 이 나타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은 심다 또는 고정하다는 말로 쓰이는데요. 그런데 이 동방이라는 뜻에 해당하는 어 단어 히브리어 캐뎀은 동쪽이라는 뜻 외에도 앞면 옛적, 건너편, 그리고 영원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느 쪽 위치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동방의 에덴은 에덴의 동쪽이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옛적의 에덴 또는 에덴의 건너편 또는 영원의 에덴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 해석에 따라서 에덴 동산의 위치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이해 뜨는 방향을 가리키는 동쪽이라고 해도요. 그 기준이 되는 에덴이 어느 지점에 따라서도 물론 다르지만 지구가 둥근 구형인지 또는 편평한 형태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텐데요. 예를 들면 이 평평 지구에서는 이해 뜨는 방향을 지구의 중심, 즉 북쪽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에덴의 위치에 대해서는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에덴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에, 에덴의 네 강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그 강들의 이름은 성경에서 비손, 기혼, 혜택엘, 그리고 유브라데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비손이라는 말은 풍부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요함을 뜻하는데 금이나 보석이 풍부한 지역이어서 아마 그렇게 불렸던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요. 구체적인 위치는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요. 에덴 동산을 중동쪽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여기서 이하윌일라를 보통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혼강이 나오는데 이 기혼이라는 말의 뜻은 터져나오다는 뜻이죠. 그래서 생명을 뜻하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도 역시 여러가지 설이 있어요. 대체로 여기에 대해서는 터키 또는 이집트 쪽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히떼길강이 나오는데 이 히떼길강은 화살처럼 급하고 빠르다. 라는 뜻이에요. 고대 페르시아의 그 티그라라는 말하고 같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이것은 티그리스 강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 뜻은 능력을 뜻한다. 그리고 이제 유프라데 강이 나오죠. 자, 이 유프라데는 히브리어로는 페란트인데 이 비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실을 의미하고요. 이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 강은 둘다 오늘날 이라크에 있는 두 강으로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다음에 2장 10절에서 보시게 되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면 이 거기서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동산이 아니라 에덴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강이 네 갈래로 갈라지는 그 분기점은 동산이 아니고 에덴에서 그 분기점이 갈라진다. 내네 강으로 갈라진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형태의 에덴을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여기 이 분수 그림처럼 입체적인 형태로의 에덴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림처럼 평면적인 형태의 에덴이에요. 먼저 평면적인 형태인데요. 에덴을 내네 강이 발원하는 하나의 거대한 평지 또는 대륙으로 보고요. 그 거대한 평지 중에서 한 부분에 분리된 한 정원이 있는 형태로 보는 것이죠. 자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별문양이 나오죠. 이 별문양은 수메르 어, 점토판에서 나온 것인데 네 방향의 물흐름이 보이죠. 이것을 고대 에덴과 에덴 동산의 형태로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또 어떤 학자들은 원반형 평명도시의 모형으로 고대 아틀란티스 대륙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도 이와 같은 구조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자, 이에 반해서 또 다른 부류의 학자들은 아틀란티스를 이 중심부가 위로 솟아있는 산 모양의 입체 구조였을 것이라고 다 보는데요.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도 피라미드나 바벨탑 같이 높이 솟은 입체적인 형태였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3층 탑 모양의 이제 구조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미국의 한 비기독교 예술가가 이 가든 오브 에덴 즉 에덴 정원이라고 국민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입체 구조는 에덴과 이 에덴 동산을 같은 층의 평면이 아니라 계단형 혹은 탑형으로 구분된 형태로 보는 것이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3층이 에덴이고요. 그리고 그 에덴에서 4강이 네 기원하고 그 강이 2층인 동산 전체를 적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1층인 온 땅으로 흘러나간다 이 말이죠. 어, 저처럼 공간지각력이 이렇게 약하신 분들한테 좀 이해가 안갈 수도 있는 구조인데요. 실제로 북유럽 신화 속의 생명나무와 세상을 다룬 그림이나 또는 잉카, 어, 마야의 세계관을 다룬 그림에서도 최초의 정원, 즉 동산의 구조는 입체적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측 하단부의 그림을 보시면 어, 이것은 누군가 존밀턴의신라권을 바탕으로 해서 에덴과 땅의 구조를 그린 사파예요. 마치 꽃에서 꽃술과 꽃잎의 구조와 유사한데요. 맨 꼭대기가 에덴이고 그 밑에 동산이 이어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가 그것과 연결된 넓은 꽃잎들이 있는 온 땅이라는 거죠. 이러한 주장은 에덴의 위치와도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에덴 추적자들이라는 책에서도 나오듯이 지금까지 에덴의 위치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이어져 왔고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어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설은 이 중동, 이라크나 이스라엘 땅 어딘가라는 주장이고요. 하지만 다소 충격적인 주장이 1800년대에 나왔는데요. 그것은 미국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워런이라는 학자가 1885년에 저술한 책, 파라다이스 파운 낙원을 찾다라는 책에서 이 에덴의 위치를 현재의 북극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 주장에 대한 근거로 노아홍수 이전에 이 북극에 에덴이 묘사된 그런 지도를, 고대 지도죠. 이것을 수록했고요. 또 오로라나 북극 한가운데 미스테리한 이함몰 현상, 이바닷물이 빨려 들어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 근거 자료도 제시가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에덴의 위치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서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서이죠 메소포타미아라는 말뜻 자체가 강과 강 사이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이 비손강과 기혼강은 아직까지 현재 위치가 정확하지 않지만 유브라테스강이랑 티그리스라는 이 말은 아직도 그 강의 이름 지명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 이름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이두 강들을 기준으로 해서 에덴의 위치를 추적한다는 거예요. 자그 중에서 이 이라크나 페르시아 만쪽으로 보는 설은 바다 밑에 에덴 동산이 홍수로 가라앉았다고 하는 주장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라크의 쿠르나시라고 보기도 해요. 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이 바레인 쪽에 이 딜문이라고 하는 쪽,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온강을 홍해로 봐서 이집트 홍해 주변으로 보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죠. 자, 두 번째 설은 이 중앙아시아 설인데요. 이노아의 방주가 닻을 내렸던 이 아라라산 그 부근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 위치로 본다면 현재그 터키 또는 이란 서부 지역인데요. 이것이 고대에는 아르메니아 땅이었는데 암튼 이것은 매우 고산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이 높은 산에 에덴 동산이 있었고 여기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산 아래로 내려왔다 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설은 북극설인데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견해가 에덴과 에덴 동산은 땅이 아니라 하늘들에 있었다는 주장이죠. 자, 이것은 외경의 기록들, 특히 에녹서나 바울의 계시록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흔히 아예 그냥 다른 차원으로 설명되기도 하죠. 이 중에서 과연 무엇이 진짜인지 사실은 아직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주장과 견해들이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 바울의 계시록에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가? 고리도 후서 12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요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고 낙원에 갔다 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외경인 바울의 계시록4 2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바울의 이 낙원 체험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가 되고 있지 않지만 그 외경인 바울의 계시록4 2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낙원에 가서 이 물의 근원을 보았고 그리고 창세기 2장의 네 강을 보았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대로 이것이 셋째 하늘에 갔을 때 일이라면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낙원은 에덴을 가리키니까 결국 에덴 동산도 이 셋째 하늘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어, 그런 결론이 여기서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로서는 사실 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고대의 히브리인들의 이 우주관을 보시면 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오늘날의 지동설과 달리 태양과 천체가 모두 지구, 땅을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 개념인데요. 보통 고린도후서 22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땅이 있고 그 위에 우리가 보는 구름이 있는 것 같은 이 대기권 하늘을 첫째 하늘, 그리고 해, 달, 별, 이즉 광명체들이 있는 우주공간, 스페이스를 둘째 하늘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최상층부의 이 셋째 하늘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또는 이 오른쪽 그림처럼 일곱 하늘로 이것을 더 세분화해서 나타내기도 해요. 또 다른 외경 이에녹 1서 14장에서는 요이 둘째 하늘을 수정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집으로 그리고 이 셋째 하늘을 두 번째 집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둘째 하늘은 어떠한 생명도 즐거움도 없는 두려운 공간이었다고 말하고 있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물층이 있었다. 그들의 하늘은 물이었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에녹서에서이두 번째 집으로 묘사된 이 셋째 하늘은 그 바닥은 돌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하늘로 번역된 한글도 영어나 원어를 찾아보시면 이 단수와 복수가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단수의 하늘을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복수의 하늘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하늘이 나오면 가능하면 영어나 또는 원어를 함께 찾아보시길 권면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게시록 1 0장에 4절에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이 하늘은 아람어에서는 일곱 번째 하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성경은 세 개의 하늘 그리고 일곱 개의 하늘 둘 다를 지지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세 번째 하늘 이상 일곱 번째 하늘까지 다 합쳐서 이 셋째 하늘로 그렇게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 이상부터는 몇 번째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두 물질계가 아니라 이 연계와 관련된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셋째 하늘 또는 이 영계와 관련된 셋째 하늘 이상의 일곱 번째 하늘까지는 이 유대인들의 고대 문헌에 의하면 아홉 계급에서 열개급으로 구분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의 거처라고 할수 있다. 그것에 이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제 골롯에서 1장 1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골로새서 1장 16절이나 어, 에베소서 6장 1 1절에이 통치자들, 주권들, 권세들의 이 명칭은 모두 천사들의 계급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 이상의 하늘들을 만드시고 천사들, 영들을 창조하셨고 어, 다음에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 그리고 태초의 땅을 창조하셨죠. 자 그런데 먼저 창조된 이 천사들 중에 하나인 사탄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 계획을 알고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의 보좌를 노리고 반역을 도모하다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있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 하늘 이상에 있었던 그 공간에서 쫓겨난 거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침투해 들어와서 결국 인간 아담을 타락시켜서 아담의 통치권을 빼앗고 물질계의 왕자리를 차지해서 이세상신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반역자, 사탄의 천사였을 당시 전직 계급장은 무엇일까요? 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어,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날개 여섯 개인 하나님 보좌 곁에 병배천사로 서열 1위인 세라핌, 즉 스랍 천사였다라는 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날개 네개인 어, 경호천사인 서열 2위 케루빔 천사였다라는 설이죠 그래서 둘다 얼굴은 소, 사자, 사람, 독수리 등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에스게서 어, 1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케루빔 천사의 하체는 소, 송아리처럼 생겼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세라빔 천사의 경우에는 그 원어가 되는 이 샤라프가 원래 불뱀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체가 뱀처럼 생긴 것이 아닌가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랬죠 이 사탄을 세라빔 천사 출신으로 보는 또 다른 성경적인 근거는 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을 가리켜서 옛뱀이라고 지칭하는 그 구절도 제시가 되는데요. 이 옛뱀이라는 뜻은 고대의 뱀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 영계나 자연계를 통틀어서 모든 뱀들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이 아람어에서는 칩 서펜 즉 우두머리 뱀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사탄을 서열 제2위 어, 경호천사인 케루빔 천사로 보는 성경적인 근거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에스겔 28장 13절 14절이 어, 바로 그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어, 황옥과 호마노와 청보석과 옥과청 남보석과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자 여기서 이 예적이라는 말은 원문이나 영어 번에는 없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만 첨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번역 오류라고 볼수 있고요. 자이 에스겔의 예언은 어, 땅에서 역사하는 두로, 어, 지금의 그 레바논에 해당하는 땅인데요. 이 두로 왕과 그리고 두로의 하늘에서 역사하는 배후의 우두머리 악령에 대한 예언이 중첩된 일종의 이중 예언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어, 바로 이두루를 지배하는 악령을 일반적으로 사탄으로 봐서 그가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이었다라는 그 구절의 근거에서 사탄은 케루윈 천사였다 이런 해석이 전통적인 해석이 되어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창세기 이제 2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물질계의 관리자였고 그리고 에스겔 28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탄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영계의 관리자였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논리가 귀결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사탄이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지키다가 천사들을 이끌고 반역해서 쫓겨난 다음에 다시 에덴 동산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해석이 가능해져서 이렇게 되면 사탄의 타락이 인간 창조 이후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전통적인 해석은 어, 사탄의 타락은 태초인 인간 창조 이전. 즉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로 보는데요.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2절에 이 혼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토호는 무언가가 있던 것이 파괴돼서 황폐되었다. 즉 어, DBT나 또는 ERB 번역본에 의하면 웨이스트, e 즉 어, 쓰레기 더미가 된 상태를 의미하기 를 때문에 이것이 반역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을 쫓아내는 과정 중에 있었던 태초의 전쟁의 결과로 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에스겔 28장에서 에덴을 지키는 이 그룹 케루빔으로 묘사되는 이 두루왕에 해당하는 악령의 정체는 그런 뭔가 사탄이냐 아니면 또 다른 타락한 천사냐 그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잃어버린 낙원, 에덴 동산을 찾는 열쇠 중에 하나가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까 우리는 에덴의 구조 그리고 에덴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에덴의 형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에덴의 형태에 대해서 그것을 세 가지 또는 두 가지 형태로 보는 학설이 있는데요. 이세 가지로 보는 설을 먼저 설명드리면 첫 번째 에덴 동사는 인간 창조 이전에 영계인 셋째 하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존재가 바로 케루빔 천사, 그룹 천사였다. 그리고 두 번째 에덴 동사는 인간 창조 이후에 물질계인 이 둘째 하늘이나 또는 어, 땅에 있었고 그것을 지키는 존재는 인간 아담이었다. 그리고 이세 번째 에덴 동사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재림 후에 지상의 천년 왕국으로 천년 동안 존재하고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임하게 되고 이 모두를 다스리는 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이런 말이에요. 자 하지만 이것은 어, 에스겔 28장 13절에 이예적이라는 단어가 실제 원문에는 없기 때문에 이 케로빔이 지켰던 에덴과 아담이 지켰던 에덴이 반드시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라 근거로 보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죠. 자 그보다는 이첫 번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는 천사 중에 그룹들이 있었고, 그리고 인간 중에선 아담. 이렇게 공동으로 관리했다라고 보는 설이 더 타당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들어간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베드로우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됨이라 라는 원칙대로 인간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의 통치권을 결국 사탄한테 빼앗겨버리고 말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겨요. 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강력한 그룹 천사들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던 에덴 동산에 하늘에서 쫓겨났던 사탄은 도대체 어떻게 침투에 들어오는데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이것은 에스겔 28장의 두로왕으로 표현되는 악령의 정체가 사탄이냐 아니면 다른 타락한 그룹 케루임 천사냐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 두로왕 악령이 사탄이 아니라면 결론은 그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의 문을 열어준 배신한 천사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론이 가능해진 거죠. 자 외경의 자료들에 따르면요, 사탄의 이 화려한 말발에 넘어가지 않을 천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사탄은 그 말로 홀리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래요. 어떤 경로로 사탄이 다시 에덴 동산 문 앞까지 이르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던 이캐루빔 천사들 중에 하나 아마도 보석으로 치장하고 매우 아름다웠던 존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천사를 설득해서 에덴 동산에 문을 열어주는 배신죄를 짓게 하고 또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는 인간 다음으로 가장 똑똑했던 뱀을 설득해서 하와를 범죄하게 하고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범죄하게 해서 마침내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성공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볼때 처음에 이 문을 열어준 그룹 천사 중에 하나인 이 존재, 이 타락한 천사는 그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매우 죄질이 막중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땅에 던져져서 왕들 앞에서 불로 살라지는 이 장면이 계시록 17장에 각종 보석으로 치장되었지만 결국은 열불과 짐승에 의해서 불로 살라지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큰 바벨론으로 표시된 큰 음력 거짓 선지자의 영에 대한 묘사와 흡사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지나치기에는 너무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 배신했던 그 타락한 케루빔과큰 음력, 큰 바벨의 영이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공통점은 둘다 배도, 배신과 관련된 더러운 영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의 위치, 구조, 형태 그리고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나 이 에덴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낙원이 되고 말았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에덴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대두되는 첫 번째 가능성은 대홍수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어, 지구의 땅과 산과 바다의 지형을 바꿀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대홍수가 고대에 세번 있었다고 주장이 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사단의 반역 사건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닥친 대홍수를 루시퍼홍수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에덴 동산의 창설이 그 이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열애로 두고요. 성경이 그 권위를 인정한 외경인 야살의 책 제2장에 보시면 땅의 3분의 1이 파괴될 정도로 큰 홍수가 세세 아들 에노스의 시대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기온강 홍수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7장에 땅 전체를 덮었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홍수를 가리켜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라고 부르죠. 이두 가지 규모의 대홍수로 인해서 과거 지상에서 존재하던 에덴 동산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라 것이 에덴이 사라진 이후의첫 번째 학설이고요. 대홍수로 유일하게 지구상에 살아남은 인류인 노아의 자손 중에 이 에벨이 있었는데요. 이 에벨에게 형이 벨레 그리고 동생이 욕단인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벨렉이 후에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고 나중에 욕단은 후에 아라비아 민족 혹은 우리 민족과 같은 동이족의 조상이 돼서 당군을 통해서 한반도까지 내려와서 고조선을 세웠다는 라 설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벨렉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추정되는 유명 인사가 바로 함의 아들 어, 구스의 막내 니무롯인데요. 바벨탑이 공개된 원인에 대해서 제기되는 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벨렉의 때에 일어났던 전세계적인 지각 대변동, 땅이 달라지는 대지진으로 보는 설도 있어요. 개혁성경에는 창세기 10장 2 5절에 그때, 즉 벨렉이 살았던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 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세상이란 말이 LH 즉 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난이었다라는 말이 팔라크 즉 쪼개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원문을 따른다는 말은 어, 벨레게 때의 땅이 쪼개졌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였던 이 땅이 엄청난 큰 사건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것은 어, 1915년 독일의 지구학자 알프레드 베게너에 의해서 제기된 대륙이동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과학에서도 입증된 이론인데요. 최초의 이판게아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륙이 약 2억 년 전에 분열해서 현재 우리가 보는 여러 대륙의 이 형상으로 이르게 됐다라는 주장이죠. 그 증거로서는 이 북미, 아프리카, 남미, 인도, 호주의 해안선이 일치하는 점, 그리고 같은 고대의 화석들이 발견된다는 점등총 다섯 가지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사라진 고대 대륙으로 알려진 아틀란티스와 무, 레무리아 대륙들도 대홍수 이전에 혹은 이 벨레게 때 이전에는 존재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이런 지구의 대격변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주장들은요. 에덴 동산이 지구의 땅에 위치했다라는 가정하에서 나온 설이죠. 앞에서 살펴봤던 견해 중에서 최초의 에덴 동산이 둘째 하늘이나 셋째 하늘에 존재했다라는 견해에 따른다면 땅이 어떤 대격변을 했든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 인간 죄악의 근원과 결말이 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 아까 살펴본 대로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바울의 간증에 따르면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었는데 어, 실제 자세한 내용이 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 바울의 생가에서 후에 발견된 바울의 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로마 데오도시우스 황제 제위기 때 다소의 바울의 집에 거하던 어떤 한 남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집에 기초를 파서 발견되는 것을 널리 알리라는 계시를 받게 돼요. 남자가 그계시대로 땅을 파서 한 대리석 상자를 발견했는데요. 그 상자 옆에 바울의 묵시록과 그가 전도할 때 신었던 신이 들어있다고 라 쓰여있어서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그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통째로 황제에게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대우도시우스 황제가 열어보니까 거기에서 바울의 계시록이 나와서 그 사본을 예루살렘에 보내고 원본은 황제 자신이 보존해서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바울의 계시록 또는 묵시록이라고 불리는이 책에서는 낙원, 즉 에덴이 셋째 하늘에 있고 거기 낙원의 중앙에서 네강의 근원과 선업과의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를 보았다는 기록이 나왔다겠죠. 이에 비해서 이 에녹서에서는 생명나무가 지상의 다른 장소에 있는 어, 밤낮으로 불길이 올라가는 일곱 산 중에서 대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실 때 앉으실 보좌가 될그 일곱 번째 산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지상에서 이 북쪽을 향해 가서 일곱 산들을 넘어서 동쪽을 향해서 바다를 지나서 멀리 가서 의의 동산, 즉 낙원에 들어가서 이 지혜의 나무라고 불리우는 선악과 나무를 보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은 낙원, 에덴의 위치를 셋지 하늘이라고 했고 에녹은 어, 그것을 지상, 땅에서 보았다라고 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에녹서에 보면 어, 땅의 끝들을 보았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하늘들이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늘들의 문들이 열려있는 것을 에녹이 보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것은 고대인들의 우주관을 알아야지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고대의 우주관은요. 평평한 땅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천체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 이 말하는 어, 플레더스 구조인데요 이것에 따르면 이 우주가 있는 둘째 하늘 위에 단단하고 투명한 돔 형태의 벽즉공창이 있고 그 위는 물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어, 그런데 이 둘째 하늘을 덮는 이 단단한 반구 형태의 땅과 닿는 면을 보시면요 땅의 일부가 이공창이돔 밖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이 땅은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는 갈수 없는 땅이에요. 이 돔이 닿는 면에 안과 밖에 있는 이 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남극이라고 불리우는 얼음으로 덮여져 있는 땅인데요. 이 땅이 UN 로고 상징에서 보이는 어, 이 올리브 나무 잎사귀라고 추정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것들은 땅의 끝들이고요. 땅은 땅이지만 공창 밖에 땅이기 때문에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둘째 하늘의 밖에 있는 즉 셋째 하늘의 속한 땅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바울이 말한 이 셋째 하늘이라는 말이나 에녹이 말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즉 땅의 끝들이라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지점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자 우측 하단부에 이 북유럽 신화를 따른 우주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 생명나무가 나오는데요. 이 생명나무의 뿌리는 땅의 중앙을 관통하면서 동시에 온 땅과 바다를 둘러싸고 그리고 그 가지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모두 다 아우르는 그리고 관통하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생명나무에는 두 종류의 가지 즉 땅의 끝들에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어지는 이두 종류의 가지가 있고 그리고 땅의 중앙에서 보좌까지 이어지는 가지가 있다. 어,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땅의 중앙에서 궁창 밖의 셋째 하늘 보좌에까지 이어지는 생명나무 가지가 올라가던 이 하늘의 어느 지점에 위치한 땅이 아닌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이 범죄 이후에 이 땅의 중앙에 가지가 잘려져서 인간의 출입이 막혔다라고 보는데요. 이것도 일리가 있는 주장 같아요. 자,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주목해야 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던지 간에 그 중앙에 있던 두 특별한 나무, 즉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두 나무를 왜 만드셨을까 하는 건데요. 자, 먼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여호 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은요. 임미로 먹대 라는 말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인데요. 자, 임미로 먹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콜, 토켈이에요. 어, 이 아콜이란 말은 여기서 영어로는 freely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먹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토켈이란 말도 사실은 아칼과 같은 말이에요. 먹다라는 뜻이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아칼이라는 이 동사가 두번 써서 먹다는 말을 두 번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이 될때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어 강조가 된 표현으로 번역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도록 허용된 것은 뒤에 나오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유일하게 제외하고 이 생명나무를 포함해서 이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나무의 열매에게 허락된 것이었어요. 분명히 이때까지는 영생할수 있게 하는 생명나무도 금지사항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2장 17절에 가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그랬죠자 이것을 원어로 보시면 모트타무트예요. 자 이것은 아까 그 아쿠올토케라고 같은 구조예요. 자, 모트라는 말은 뭐냐면 이 죽다, 꺼지다, 멸망하다, 파멸하다, 사라지다, 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이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죽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토무토도 역시 그 모트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다 죽는다 이 말을 우리말로는 반드시 죽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죽는다라는 표현을 두번 반복해서 어, 극도로 강조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수 있어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선악과 먹으면 너 진짜 진짜 죽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계시록 42장의 그 표현대로 말하면 이 선악과는 어, 세상에 죽음을 준 나무. 한마디로 죽음의 나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선악과 나무는 죽음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의 나무는 생명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결론이 되는데요. 불행히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두 번이나 죽는다는 표현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뱀의 말을 하와와 아담은 믿고 순종했죠. 그런데 그 결과 즉시 실제 아담과 하와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했나요? 그건 아니었는데요. 그럼 뭔가요? 죽는다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엄하게 경고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가요? 실제 하와가 그것을 먹고 바로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아담도 안심하고 어 하와가 봐봐 하나님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나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아담, 당신도 먹어봐. 이렇게 말했을 때이 말을 믿고 같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원어의 개념을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죽다라는 말의 원어 모트는 꺼지다, 사라지다 라는 뜻도 있었다고 했죠? 무엇이 꺼지고 무엇이 사라졌다는 말이죠? 바로 벌거벗었어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들 내부로부터 발산되고 있었던 찬란한 영광, 즉 생명의 빛이 꺼지고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 즉 영혼육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순간 그 즉시 꺼져버린 것이죠. 그것을 먼저 먹었던 하와는 먹는 순간 이미 자신의 영혼육에이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사실을 알았어요. 생명의 빛이 꺼지고 사망과 어둠의 힘이 자신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스스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과 예전처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 절망적인 현실을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는 남편에게 이 사실과 자신의 잘못을 알리고 남편만을 살기 위해서 절대로 이 죽음의 열매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전하는 길을 택한 대신 혼자 죽기 싫어서 남편도 속여서 같이 죽는 길을 택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물귀신 작전인데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 부패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참담한 결과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처럼 부패한 죄인들의 사랑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도 결국 결과는 함께 죽음의 낭떨어지로 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이두 가지 나무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해석한 부분이 로마서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로마서 5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이 세상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두 가지 법즉 죄와 사망의 법과 그리고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선악과 나무 그리고 성령의 법은 생명의 나무와 연결되는 것이죠. 이 내용은 로마서의 핵심 교훈이기도 해서 매우 중요하니까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타였음 즉 더욱 은혜와 의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타리로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로마서 6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선악과 나무의 열매, 즉 죄와 사망의 법의 열매는 그 결과가 사망이다. 그러나 생명 나무의 열매, 즉 성령의 법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 즉 영생이다. 이런 말이죠. 다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했죠?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인데요. 최초의 계명, 개명, 선악과 계명을 어기고 이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결과 종의 영을 받아 죄의 종이 돼서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버린 인간이 다시 해방되어서 자유케 될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로마서 6장 16절 말씀대로 인간의 죄가 불순종의 결과였기 때문에 순종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양자의 영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하에 들어갈 때만 가능하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자, 먼저 창세기 3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구절은 어,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해석에 있어서 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개혁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 라고 해서 마치 뱀의 말처럼 아담과 허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 같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열매를 못먹게 내쫓았다 이런 뜻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 원문을 보시면 은이 되었다에 해당하는 동사 하야가 칼완료형이라 그래서 실제 전체적인 의미는 그 사람이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담과 허와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 1장 2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에 손을 댈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같이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진 존재였었다. 그런데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권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이 왜 죄가 되는 거죠? 선악을 아는 일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어, 선악에 대한 인간의 자유의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 증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거기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악을 선택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될 필연적인 절차가 맞겠죠. 다음에 이두 번째 견해, 선악을 아는 일은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지게 되는 일이다. 이건 아주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면 인간이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뛰어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창조주가 아닌 이상 불완전한 피조물이죠. 그런데 이 불완전한 피조물에게 어 절대적으로 변해서는 안 되는 선과 악의 기준 이것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6.8 혁명의 표어였던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 말의 본질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선과 악의 경계 자체를 허무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남자와 여자, 스승과 제자, 고용주와 고용인, 사람과 동물, 생명과 죽임, 나라와 민족, 종교관,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말 그대로 인간을 혼합, 혼돈, 카오스와 파괴의 끔찍한 세상, 한마디로 온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악의 판단 기준을 소유하게 된 인간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 차단될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선악을 아는 해서이 안다라는 말에 근거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인데요. 자이 때문에 선악과 나무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지혜의 나무 또는 지식의 나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죠. 하지만 단순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안다는 것으로 그것이 영생을 잃게 되는 치명적인 죄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려운 해석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네 번째로 선악에 대한 경험. 자 여기 이 경험이란 말은 왜 그러냐면 이 안다라는 말에이 동사가 야다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남녀관계에서 이것이 쓰이게 된다면 이것은 동침을 말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경험을 통한 지식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선악에 대한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견해에 의해서 선악과 열매를 성적인 관계, 즉 하와와 뱀의 성관계 혹은 아담과 하와의 성관계로 보는 이단적인 해석까지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는 지난 시간 강의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요. 다음번에 이 다섯 번째가 나오죠. 이 선악의 기술이다. 이 말은 인간이 선을 다루는 기술뿐만 아니라 악을 다루는 기술도 알아버렸다는 뜻이죠. 인간이 악을 다루는 기술을 알게 된그 대표적인 결과가 뭐죠? 무서운 전쟁, 살인, 그리고 또뭐가 있어요? 유전자 조작,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선악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좀... 그, 동,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려운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것은 이제 하나로 볼 수도 있는데, 이 해석이 아주 중요한데, 창조주의 통치권이다 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 근거는 창세기 3장5절에서 베임이 여자한테 했던 거짓말, 즉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되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자이 말을 근거로 삼는 거죠 자 여기서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선악을 아는 일과 동일시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이 선악을 아는 일이 창조주 하나님만의 유일한 권한인 하늘과 땅에 대한 모든 통치권이라고도 할수 있고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를 구분짓는 유일한 경계선으로 볼수 있다는 해석이죠 그래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범죄는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 통치권을 탐내고 창조주와 피조물에 넘어서는 안될 경계선을 범한 행위다. 그래서 어, 선악을 아는 일은 죄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인 인간 세상, 아담의 왕국을 창조하기 이전에 먼저 창조하셨던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하늘의 천사들의 왕국에서 사탄, 루시, 루시퍼가 타락할 때와 동일한 범죄 경로, 범죄 루트였다고 할수 있는데요. 사탄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가장 높은 보좌 통치권을 노렸고 그것을 빼앗고자 코데다 반역을 일으켰다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었는데 그 동일한 범죄를 아담과 허와가 범하게 함으로써 아담의 왕국을 불법으로 빼앗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 만물에 대한 통치권은 최종적으로 사단도 인간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왕국의 궁극적인 시간표다. 그래서 이 통치권과 생명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원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잠원서 14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와를 호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또 지혜를 통해서 얻는 통치권에 대해서 잠원 8장 15절과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자 곧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서 얻는 이 생명권에 대해서는 자만 3장 18절과 11장 3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인류가 잃어버린 이 통치권과 이 생명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잠원에 의하면 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때의 지혜는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에 기반을 둔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구요 다음으로 어, 이 선악을 아는 일은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는 일이다 이것이 이제 아홉 번째 해석이구요 열 번째로는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 이 인간은 선악을 아는 일, 즉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생명나무 열매, 즉 성령으로 거듭나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라 해석으로 이것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자 이렇게 해서 선악을 아는 일, 즉 선악과 열매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먹으면 왜 죄가 되는지 그리고 그 선악과 나무의 비밀,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죽음의 나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생명나무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 3장 24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이 생명나무로 갈수 있는 길을 그룹 천사들의 이 회전하는 불칼을 통해서 차단하셨죠. 창세기 3장에서 막혔던 이 길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계시록 어, 2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자 여기에서 생명수 강이라고 나오죠. 아까 에덴동산 설명할 때 에덴에서 네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라는 내용 생각나시죠? 자 그런데 이 게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여기서 이 생명나무는 복수가 아니라 하나의 단수이기 때문에 이 말은 생명나무의 이 줄기가 강 좌우로 갈라져 있다. 그 채로 올라오지만 그 본체의 꼭대기는 하나의 형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게시, 이계시록 22장의 상황은요, 예전에 이 하늘들과 땅이 모두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땅의 구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부 학자의 주장대로 아담과 하와이 추방 이후에 어, 잘려나갔다고 추정되는 생명나무의 가운데 기둥이 없는 상태에서 양쪽 좌우에 어, 궁창위로 아우르는 이 생명나무의 두 가지가 보좌 앞까지 이어져서 꼭대기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추정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갈수 없는 이 생명나무 길에 대해서 성경은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를 둬서 지키게 하셨다고 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두루 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파크, 어, 회전하는 멸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칼에 해당하는 헤레브는 도끼라는 뜻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회전하는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의 입구에 해당하는 동쪽 통로를 막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물론 이제 동쪽이라는 이 캐덴이 진짜 땅에서 보는 동서남북의 동쪽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해가 나오는 방향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아니면 이것이 셋째 하늘에서 봤을 때그 건너편 또는 앞면을 의미하는 건지 어이것은 정확히 알수 없지만 어느 쪽에 있는지 간에 에덴 동산으로 인간이 육신을 입은 채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방법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됐다. 아, 이것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다라는 짓이고 동시에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을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 막혔던 통로를 잠시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인데요. 살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심야에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되죠. 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고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하늘은 복수인 하늘들 즉 하샤마음이 아니고 단수인 하늘 하샤마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본 사다리 즉 이른바 천국의 계단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오자가 있는 셋째 하늘 끝까지 닿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곳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즉베트 엘로힘 또 하늘의 문즉 사르 하샤마인 이렇게 부르면서 일어나서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곳이 과거 에덴 동산의 중심부가 아니었겠나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천국 낙원 즉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줄 알았는데 하늘과 땅에 연결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하늘의 문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 실제 존재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곳에서 이제껏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전에 듣기만 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네, 그러면 이 야곱이 에덴의 입구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된 것은 그곳이 구별된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일까요? 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야곱의 당시 영적 상태와 더 깊은 관련이 있어 보여요. 어쩌면 금수저로 고생을 모르고 자랐던 야곱이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야수들의 위험과 춥고 목마른 광야에서 공포 가운데 밤을 보낸 동안에 실제로 곰주림과 저체온증으로 잠시 죽음에 가까운 가사상태에 빠졌을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직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던그 결과가 바로 잃어버린 낙원 천국의 열린 하늘문 앞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처인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인간의 첫걸음은 모든 것과 단절된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그 순간, 그 장소에서 시작이 된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된 인류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와 비밀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신 이 길, 즉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이 길을 인간이 지닌 모든 지성과 이성의 힘을 동원해서 찾기 위한 온갖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대교 심리주의 분파로 불리는 카발리스트들입니다. 여기에 이 덴버공항 벽화를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사실 이 카발라 신앙은 뉴 에이지 사상과 함께 현재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일루미나티 글로벌리스트들의 그 기본 사상체계 중 하나죠. 이 카발라란 말은 전통 또는 전승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벨에서 유래된 단어로 보통 AD 100년 후에 완성된 것으로 보지만 실제 성행한 것은 신 플라톤주의, 헤르메스 철학, 그리고 영지주의, 이슬람 신비주의 영향이 가미된 중세인 13세기, 14세기의 경우로도 보죠. 중세 유럽의 마법체계의 원류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핵심 교리는 신을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의 대상으로 보고 인간들이 이 신의 창조 과정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카발라 신앙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바로 이 세피로트라고 하는 어, 생명나무인데요 세피로트라는 말은 카발라 문헌인 세페르 예체리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수나 또는 철자를 의미하고 카발라의 10개의 속성을 포함하는데요. 이 카발라 신앙에서 이 세피로트 즉 생명나무는 그 자체가 세상에 현현한신 하나님이고 각 가지는 신에 드러난 힘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이 세피로트 즉 생명나무에서 달마다 맺어지는 12가지 열매를 먹으면 인간이 영생한다고 합니다. 이 12가지 열매는 성경에서도 나오죠. 이 세피로트는 10개의 구 형태의 이 세피라 여기에서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수에 해당하는 22개의 연결 통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공의에 해당하는 기둥, 의식에 해당하는 기둥, 그리고 자비에 해당하는 기둥, 이렇게 세개의 어 기둥 삼요소로 구성되어 있고요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유출계, 창조계, 형성계, 그리고 물질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인간은 가장 하위 레벨인 이 말쿠트, 즉 왕국에 있고 위로 22개의 통로들을 다 거쳐가면서 각각의 세피라들을 터득하면서 최종적으로 케테르, 왕관으로 가는 여행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때 각각의 세피라에는 인간을 지도하고 수호하는 천사들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것이 수호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의 책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들은 여덟 번째, 즉 영광을 뜻하는 세피라 호드의 수호천사로 미가엘을 그리고 아홉 번째 기초에 해당하는 예수드의 수호천사로 이 가브리엘을 배치하고 있고요. 이것은 일종의 위장 전술인데 가짜와 진짜를 혼돈하게 하는 전술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처음과 끝에 해당하는 첫 번째 세피라 케데르와 그리고 열 번째 세피라 말코트에 해당하는 천사의 이름이 이 메타트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메타트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지키는 자. 따라서 에스겔 28장에 에덴을 지키던 천사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사탄에게 에덴 동산의 문을 열어준 배신한 이 그룹 천사가 동일인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자, 카발라의 생명나무 세피트토에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 역시 사실은 그 기원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서 모티브를 찾는 견해도 있는데요. 사실은 성소에등장대인이 메노라 역시 그 모티브를 생명나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메노라는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 메노라의 이 구조를 보시면은 양쪽으로 뻗은 대칭형의 가지가 세쌍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까지 해서 총 일곱 가지가 있는 구조인데요. 이 메노라의 고대 하늘과 땅의 구조를 매칭을 시키면 메노라의 이맨 아래의 가지가 땅을 관통하고 두 번째 가지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를 그리고 세 번째 가지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를 그리고 그 가운데 가지는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셋째 하늘인 하나님의 보좌까지 뻗어서 관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에덴 동산의 위치는 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의 중간 지점점으로 보이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으로 가는 길이 막힌 것은 이 메노라의 둘째까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창조 때는 이 에덴 동산과 지구의 땅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후로는 이것이 단절돼서 인간은 더 이상 땅에서 에덴 동산으로 갈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하나님과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길도 막혔다는 것은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생명이 아닌 죽음의 존재가 됐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 2절과 3절에 의하면 천연왕국 후에 기존의 하늘들과 땅이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그때에는 이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완전한 교제가 회복된다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전에는 인간은 일시적으로나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피에 의해서 가능했는데요. 어,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이라는 말씀대로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선악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을 파괴한 죄를 속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번 짐승의 피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매번 들이는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의 죄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죄물이 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졌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이죠. 영원한 속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즉 에덴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에 담긴 비밀인데요 이 땅에서 인간이 육신을 잊고 다시 에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피로 드리는 예배뿐이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려진 생명나무 메노라의 두 번째 가지 즉 단절된 에덴으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연결되었는데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하신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입증이 되죠.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루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십자가의 관계 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음의 저주를 받으셔야 했는지 이제 이해 가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낙원, 에덴으로 가는 생명의 길이 되기 위해서였다.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는 최초의 시험대에서 실패했어요. 그 시험은 에덴 동산의 죽음과 생명을 뜻하는 두 나무의 열매 중에 인간이 죽음의 열매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경고했고 생명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국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던 것이죠.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할 것인가 죽음을 택할 것인가 복을 택할 것인가 저주를 택할 것인가 그 결정권과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은 오늘날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과제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과 복을 택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 해답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와를 호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백의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정말로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놓인 생명과 복을 택하십시오. 여기서 원문에 의하면 청종하다는 말은 순종하다는 뜻이고 의지한다는 말은 나바크 즉 완전히 합해짐 붙어있고 매달려 있음.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에게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 그에게 붙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살기 위해 이 생명,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